안녕하세요. 니선드의 관라고있는 에고몬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오늘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증명사진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지 않았나? 네, 제가 증명사진 찍고 있진 않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증명사진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우선은 사진을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삼각대에다 카메라로 올려 놓고 찍어요. 왜냐면 찍을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제 저는 이때 그냥 들고 찍어서 약간 이게 틀어져 있죠. 우선 눈코 입을 봤을 때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좀 봐요. 제대로 맞나 안 맞나.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정해 두신 곳에다 내리시면 됩니다. 뭐눈끝선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눈 꼬, 꼬리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포인트에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진이 틀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틀어져 있는가 아니면 얼굴만 틀어져 있는가 이걸 좀 보시고 보시게 되면 이제 어깨도 많이 틀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트, 틀어서 찍은 거예요 성향을 못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틀어서 대충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한좀더 맞겠죠 아, 뭐 어깨는 뭐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대충 이게 이 정도가 맞는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엔터 쳐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눈썹과 눈과 뭐 눈코입 맞춰줍니다. 자, 우선은 아까 내려놨던 가이드라인이 사진을 틀면서 안 맞기 시작하죠. 다시 맞춰줘요. 가이드라인은 아마 계속 맞추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계속 틀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눈꼬리도 어느정도 좀 보면 눈꼬리 맞죠 눈꼬리는 맞고 눈도 거의 맞습니다 요쪽이 살짝 이쪽이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이쪽이 내려와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한쪽에다가만 맞추진 마세요 아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 이쪽은 일자 눈썹이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옆에 대부분은 증명사진 옆에 서하람을 앉혀놓고 하니까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는 썸이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왼쪽이 마음에 들어요. 아, 왼쪽이요? 그럼 이제 왼쪽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줄 수도 있겠죠? 좌우반전시켜 갖다 붙여줄 수 있는데, 아, 왼쪽이 너무 사나워 보여요. 약간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기준이 어디가 되든 상관없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이쪽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어쨌든 살짝 내려줍니다. 음. 뭐이 정도 각이 마음에 드세요? 어, 이 정도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컨트롤 J 왜냐면 두개 써야 되니까 D 좌우 반전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줍니다 눈썹이 마음에 드시나요? 응? 괜찮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들어왔고 이쪽 머리카락 때문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지우개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레이어 마스크로 슬금슬금 칠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 커브라 귀찮다. 그렇다면 밑에 지워도 상관이 없는데 눈썹까지 밝기 때문에 흑마스크로 살짝 잡아서 약간만 어둡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긴 밝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브러쉬로한 50% 정도 잡아서 슬금슬금 칠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는 눈썹이 죠 혹시 제가 덜지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지이 부분과 이 부분이 덜 지워졌죠 다시 한번 확인 오케이 좀더 지우고 좀더 어두워야 될것 같아요 눈썹을 맞췄습니다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시기 전에 뭐 이렇게 잔털 같은 게 있다면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왜냐면은 잔털 있는 눈썹을 가지고 옮기게 되면 이쪽 잔털도 지워야 되고 이쪽 잔털도 지워야 되고 귀찮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뭐 이렇게 잔털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점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여기에 있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다든가그러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음, 뺐을 때에 인상이 달라지는 점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빼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런 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옆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물어봐요. 어떠세요? 뺄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어, 난 빼줘요. 그럼 그냥 빼시면 되고, 아난 있으면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냥 주세요. 억지로 빼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리고 이런 잔머리 같은 경우도 패치로 간단하게 없애 주시면 됩니다 눈 안쪽은 흰색 그냥 아예 여기서 흰색 잡지 마시고 눈에서 밝은 부분 정도 를 잡으셔서 한 10에서 20% 정도 조금씩만 칠해주세요 너무 하얗게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아, 이 정도 됐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 이런 피부 트러블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지워준다 피부는 웬만하면 맨 마지막에 주시는 편이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뭐 행여나 필터 같은 걸 매긴다거나 하게 되면 노이즈가 점점점점 차오르기 때문에 자 선은 어느 정도 맞춰놨고 라인 라인을 봤을 때 코도 거의 맞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전체를 다 잡으세요. 콧구멍만 잡아서는 안될 수도 있어요. 콧구멍이 휘었다는 건이 부분까지도 전체가 다 휘어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살짝 틀어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 맞춰줘야겠죠? 오케이. 입은 맞아요. 네, 거의 맞죠? 근데, 입술이 살짝 지워졌죠? 여기서 색깔을 약간 떼어서 10% 정도로 겉에 라인만 칠해줍니다. 안쪽까지 칠할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서 이 정도? 아 이거 레일 이 하나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죠. 아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 아마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5초로안 뜨고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줄리끼리 하죠. 그래서 카메라로 가 들어가서, 조금 손 톤을 더 해주시고 살짝 밝게 해줍니다 피부톤을 비함이죠 조금 네, 더 나아졌어요 나 지금 보시게 되면 조명이 저는 이 당시 조명을 4개 썼죠 4개 했었지만 머리 부분이 약간 어두운 걸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장을 한번 해 놓고 머리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냥 될것 같은데 셀렉트 되죠 떼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라이트를 조금 줍니다포터잡 지금 초기화가 돼 가지고 이것저것 뭐 할게 되게 많아요 조금만 밝게 오케이. 선택이 너무 안쪽까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이 부분은 따로 뛰어나서 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합쳐줍니다 안 합쳐주셔도 상관없어요 은 저는 그냥 딱히 할게 없기 때문에 합쳐준 거기 때문에 자 됐고 우선 눈코 입이 어느 정도 맞았다면 여기서 할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할수 있는 것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어차피 이게 사진이 조그맣게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좀 약간 컨트라스트가 센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까지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오파시티를 살짝 낮춰줍니다 총 맞는 데까지 한70 정도? 70 요만한 사이즈라고 했을 때70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작업을 하실 때이 사이즈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출력이 될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만하잖아요, 증명 사진.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리고 제일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얼마나 사이즈로 들어갈 건가.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요만하잖아, 안 보여요. 괜, 괜한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자, 이 정도 잡아주시고 이런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그림자긴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 쓰이니까 브러쉬 10% 정도 잡아서 넓게 칠하세요 넓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여기만 이렇게 칠하려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손으로 잘안 돼요 넓게 이렇게 넓게 칠해 주시고 아무리 지워버리면 되지 왜 그걸 거길 그렇게 칠하려고 그래요. 아 이것도 이것도 초기화가 됐네 이런 뭔가 잘못 눌렀던 게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포토샵이 초기화가 돼서 아 괜찮죠? 묻어있는 부분도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집어주면 되고 됐어요자 이제부터는 니키파이의 영역이죠 잠깐만 지금 이거 뭔가 잘못했어요 합치는 순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70이 돼 있네 아 맞지? 이게 70이지 이게 세 개를 합쳐 어야 되는데 네,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줄 시는게 굉장히 많겠죠. 우선 톤은 맞췄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컬러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칠해요. 똑같은 색으로는 잘안 칠해집니다. 여기 있는 톤으로 칠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우선은 칠해주세요. 나중에다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빈대 있나 좀 봐주시고, 오케이. 웬만하면 같은 톤으로 다 맞춰버리는 게더 편해요. 그리고 배경으로 삐져나갔으니까, 배경 부분은 세금 세금 지워주세요. 여기는 뭐 약간 묻어서 상관없어요. 자 됐죠? 자이 상태에서 지금 색깔이 너무 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약간 낮춰줍니다. 한 70% 정도, 70% 했을 때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좀더 연해요. 그 60%. 이렇게. 이렇게 놓고서 합치시면 되는데, 합치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셀렉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E. 그 다음에 살짝 어둡게. 네. 그러 약간 자연스러운 머리 톤이 완성이 되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솔직히 그냥 약간 어둡게만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래도 뭐 염색을 하거나 탈색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잘 먹고 어떤 부분은 안 먹고 이러기 때문에. 오케이. 주시고 살짝 어둡게 네, 이정도만해주셔도 되죠. 그리고 이호 부분이 지금 보면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딱 튀어 있잖아요. 아, 너무 심정이 쓰인다라고 하실 때는 에 여기 갖다 붙이세요. 한이 정도 뛰어다가 틀어서. 얼굴을 조금 들어가도 되겠죠? 컨트롤 키 눌러서 약간 모양 잡아주고 얼굴 들어간 데만 이렇게 지워주면 되지. 여기 살짝 지워주 여기도. 왜냐면 여기서 뛰어갔기 때문에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좀 짧은데 로덴 역시 살짝 늘려주세요. 그리고 음. 나서. 여기가 똑같은 거두 개가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지우면 되죠 저는 원래 있던 걸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여긴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자 여튼 이제 얼굴이 음, 어, 됐죠 이 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네요 이 사이 같은 경우에는 리퀴 파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뭐 눌러주셔도 되고 리퀴 파이까지 들어가기 귀찮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잡아서 이게 더 귀찮지 빨리 들어가신 게더 빨라요 오케이 됐고 자 이제 제일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이제 얼굴과 목 부분이죠 목 부분 같은 경우까지는 화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묻으니까 그래서 목도 어느 정도 얼굴과 비슷하게 톤을 잡아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 너무 밝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밝게 해 버리게 되면 얼굴이랑 목이랑 구분이 안돼 가지고 이 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충 오퍼시티가 5 정도 주시고 살짝 밝혀줘요 밝혀주게 되면 노란 톤이 많이 올라와요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살짝 빼주세요 너무 빼시게 되면 목이 시체처럼 되니까 조금만 오케이 됐어요 목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자 어, 이제는 리키파이죠 리키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의 대부분 많이 해달라고 하긴 해요 예전에 제가 리키파이만 한3 시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제 부정을 다 끝나고 나니까 그냥 끝나진 않았을 때요안왔을때 이제 그 손님이 뒷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눈치가 보였나 봐요. 아, 너무 많이 고치면 내가 아닌 것 같아. 나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러면서 딱 하고 나서 저 옆에 를딱 봤는데 딴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고쳐서 사진 그렇게 많이 고치면 오히려 인사효과에안 좋을 텐데. 그분은 입사 원서에 쓰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다 보니까 웬만해서 실물과 너무 다르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보정을 어, 너무 많이 해서, 정말 막 턱이 막 비싼 무늬 턱이. 이렇게 되면 일부러 불러보는 사람도 생깁니다. 실물 확인해 보려고. 어떻게 보정을 이렇게 했나 싶어갖고, 실물, 그니까 러 거의 뭐, 구력 수준이죠. 그거 확인하려고 부르는 거니까. 그니까 러 웬만해서는 너무 많이 하시는 편은 권장하고 싶지가 않아. 이 정도. 가끔 가다 이제 그 페이스툴. 페이스툴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으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좌우의 대칭을 맞춰주신 후에 사용을 주신 편이 좋습니다. 코도 살짝 올려주고 코도 살짝. 눈은 조금 크면 좋겠죠. 이마도 약간 내려주시고. 에도 살짝.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좀. 그렇게 무정을 많이 해드리진 않아요 원하면 해드리긴 했었는데 뭐 지금은 저 증명사진 찍지도 않죠 원하면 은해드리기는 했으나 늘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이거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더 본인한테 마이너스 된다고 근데 뭐 해달리는 거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긴 단추는 끼는 데도 없는데 있나 단가 있네 양쪽이 다안 맞으니까 단추를 그냥 지워버려요 거슬리잖아요 거슬리니까 지워버리고 사실 상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옆에 손님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신경이 쓰이겠죠 어차피 요만하니까 보이진 않지만 예의상 지워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도장으로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뭐 특정 방법을 써라 이런 거 없어요 없애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는 요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날개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땡겨서 그리고 여기는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좀 살짝 바깥쪽이죠? 우선, 모양 잡아주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잡고 싶으시면은,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세요.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차이가 많이 나죠?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리키파이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지만, 쇼 가이드. 보이죠. 너무 한쪽만 내리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이미지가 늘어질 테니까, 여기 살짝 올려주고, 여기 살짝 내려서 맞추는 거죠. 어느 한쪽만 한쪽에다 맞추려고 하면은 나머지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를 너무 올라왔네. 여기를 여기다 맞추려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이거 이미지 분명히 늘어진단 말이에요. 티나요? 아무리 사진을 작게 뽑는다고 해도 손님이 보고 있는 바로 앞에서 이미지가 늘어진 거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좀 어, 업체 입장에서 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미약한 주름들은 그냥 브러쉬로 지워주세요. 그림자가 좀 애매하게 없어졌네 어, 뛰어다 붙이면 되죠 어차피 휘인 옷이니까 좀 틀어서 오케이 그리고 여긴 지워버리요여기 반짝거릴 필요가 없지 조금 밝으네요 어둡게 해주면 되죠 이제 뭐 잔머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어차피 뒤에 배경이 단색이잖아요 그냥 우선 선빛나어 하나 만들고 브러쉬로 그냥 100%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잔머리를 너무 많이 다지우지 마세요 요정도 이렇게 크게 삐져나온 것들만 지우면 되고 꼭뭐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깨끗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이걸 깨끗하게 맞춰 버리게 되면 가발 시원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앞머리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 지워주면 되지 뭐 이렇게 이 영상은 인문자에도 넣어야 되나 입문자용은 아니겠죠? 이것저것 다 들어갔으니까 입문자용은 요새 거의 뭐 한가지 기술 요정도만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설강설강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네 자 그리고 레이어 합쳐주시고 나머지는 패치 자 아직까지 저희가 안한 부분은 피부죠 피부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체적으로 포트레이처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우선은 이분의 애교살이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갖다 붙여줍니다 보시고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100% 하지 마시고 오빠시 때 약간 낮춰서 살짝만 약간 다르네 음. 그 정도 그래도 보이긴 보이죠 없는게 날수 있겠어요 봐서 이상하다 그럼 그냥 지우세요 미련을 갖지 마시고 아 내가 여태까지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상한 걸 어떻게 해? 지워야지 괜한 미련 갖지 마세요 시간만 그것 때문에 시간 지나가요 자 됐고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포트레이처 사용하긴 하지만 포트레이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셀렉트 컬러 렌즈 피부를 잡아줍니다 피부를 잡아주시고 가시티를 한10 정도 응. 해주시고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로 들어가서 텍스처를 약간 낮춰주세요 그러면 피부는 깨끗해지죠 백옥 같은 피부가 됐어요 하지만 이런 점이나 피부 밑에 있던 이런 디테일들 속눈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껐다 껐다 하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100%가 너무 뽀얀데 이러면 이오발시티를 살짝 낮춰서 이렇게 자, 밝은 부분은 어두운도 됐죠 이제는 이목 부분 어두운 부분입니다 포트레이처에서도 저는 피부를 두 번에 나눠서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는 아까 잡혔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괜히 두번 했다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채도 부분도 채도 부분 좀더 세게. 오케이 깨끗해졌죠. 하지만 너무 심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나 오파시티를 조절해서 사용해주세요. 어 정도는 됐습니다. 이제 우선은 앞에서 조명이 터졌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하얘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따로 줄 필요는 없긴 한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이라이트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튀어나온 부분 이마와 콧대 그리고 광대 위쪽 턱이죠. 여기서 오퍼시티를 주시는 요령은 내가 칠한 부분이 조금 뭉개진다 싶을 정도, 30 정도 되겠죠? 여기서 하이라이트 주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주지 마세요 왜냐면 좀 이따가 쉐이딩을 같이 줄 거기 때문에 음, 하이라이트를 너무 심하게 주시게 되면 나중에 티 나요 살짝만 준듯안준 듯하게 왜냐면 조명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쉐이딩이죠 이미 얼굴이 밝은데 더 밝게 해줘 봐야 티가 안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요 정도 뿐이긴 하지만 음, 아무래도 화장을 하게 되면 이제 쉐이딩을 하죠 얼굴이 가름해 보이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지워요 그냥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턱까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턱까지 하시게 되면 아까 밝혀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 한수 정도 주시고. 보면서. 오케이. 됐나?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뭐 이제 더 해줄 게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명이 터지게 되면 화장이 많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신부화장이 그렇게 미친듯이 두꺼운 거죠 아무리 조명이 터져도 화장이 날라가지 않게 그러다 뭐 아이라인이 좀더 강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요 안쪽까지 앞쪽까지는 칠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다 반짝이를 부, 바르고 오시는 분들 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물론 뭐 여기에 안 칠했으면 상관없어요 라인 그냥 하셔도 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패더를 한 5정도 5에서 10정도 아10 괜찮네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인을 살짝 내려서 진하게 라인은 티가 확실히 납니다 아, 눈이 커지죠 솔직히 이거 뭐 리키파이 눈을 크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티 나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보이죠 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여기 속눈썹이 있기 때문에 조명이 터져도 요 바로 위에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가 약간 어둡죠. 그래서 실제 반짝이는 부분은 요아래부분아래부분을 잡아서 컨트롤 J. 그 다음에 반짝이게 스크린. 반짝반짝하죠? 하지만 너무 쇠구슬 같으니까 하나 더 올려서 이걸 좀 약간 중화시킬 게 필요합니다. 안정화를 시켜줘야겠죠? 자, 소프트라이트. 근데 너무 번쩍거려 반짝거리는 거 자체는 좋긴 한데 너무 번쩍거리니까 그럴 때는 요 스크린 스크린 레이어의 오파시티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 좀더 밝은 게 좋겠어 그럴 때는 여기 소프트 라이트를 낮춰주시게 되더 반짝거리죠 이거 그냥 적당선을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너무 밝으니까 저는 스크린만 약간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요세 개를 한꺼번에 합쳐주세요 그럼 눈도 완성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아까 잔머리를 지웠기 때문에 잔머리를 지우게 되면 머리가 좀 많이 눌리는 느낌이 나요 가이드는 지금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 쓰이죠 잔머리가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머리를 약간 띄워서 살짝 볼륨감이 있도록 가르마도 일자로 좀더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손싫어가 자, 여자분 헤어스타일은잘 몰라가지고. 좀 슬금슬금 내려서. 길이도 좀 맞춰주고. 더 땡길까? 이렇게. 요이 네, 정도? 해주시고 요새는 이런 방법으로 아마 안쓸 텐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죠. 세이브 다시 한번 해놓고. 예전에는 배경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후광을 줬어요.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그냥 하셔도 돼요. 컨트롤 G 눌러서 마스터 이외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옐로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색깔을 얘가 알아서 잡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뭐 뒷배경 컬러 뭐였지 컬러 증명사진 네. 그 이걸로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런 옷에 아, 이런 색깔이 옷에 없다고 하면 하지만 지금 이분은 이 카라 부분에 비슷한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색이 틀어지고 있죠. 저것도 나중에 맞춰줘도 상관 없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그 세이브 해놓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 우선 따입니다 우선 따서, 컨트롤 J. 이 부분에다가, 흰마스크로 방사형. 이 정도? 2014년 15년때는 이게 되게 많았었는데 요새는 아마 안할 거예요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어고 이렇게 따요 배경까지 같이 따주시고 여기서 스크린 하나 더 올리면 더 밝아지겠죠 네, 부처님과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후광이 번쩍 번쩍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어깨 같은 경우에는 라인 잡아서 맞춰주면 되죠. 솔직히 라인 안 걷고 그냥 밑에 요, 여기여기다 맞춰서 상관없어요. <목소리> 자, 하여튼, 중사진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설명을 하더라고 한 30,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실제로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하여튼. 혹시나 제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증명사진을 너무 오랫동안 안 찍었기 때문에 음, 뭐가 빠졌는지잘 모르겠지만 아마 피부 했고 잔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면 여기 잔머리는 솔직히 잘보이진 않는데 비포 네. 에프터를 아 특히나 이제 옆에서 손님분이 한번 더,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모르는 척 이렇게 껐다 켰다 해 주시게 되면 아 하는 탄성과 함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냥 출력해 주시면 돼요 여튼 오늘은 증명사진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어심심하해 봤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아서 30분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